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4강 컨테이너 운송 네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실무중에서 수입 화물 운송 실무절차와 컨테이너 화물 의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입 화물 운송 실무에 있어서는 어, 수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 뭐 처리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어, 크게 개요를 먼저 알아보시면 이렇습니다. 크게 7개의 단계로 운송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선적 정보 입수, 선화증권 원본 입수, 선박 입항 및 하선, 화물의 장치 및 보호세 운송, 수입 통관 절차, 화물 인도 지지서 수령 및 화물 수령, 빈 컨테이너 반송, 이런 순서로 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선적 정보 입수입니다.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 목록, 선화증권 목록, 선박 출항 보고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선화증권 원본을 입수하는 단계에서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화증권 원본 등 선적 서류를 입수하게 됩니다. 다음 화물 도착 통지인데요.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선사로부터 도착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네번째 선박 입항 및 하선 절차에 있어서는 선사는 선박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 보고서, 선하, 적합 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수입 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입항 전에 선사 또는 운송주선인에게 해당 화물을 부두 내에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 하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물의 장치 및 보호세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하이급자는 적합 목록을 하선, 적합 목록 하선 신고서에 따라서 하선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게 되고요. 하선 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 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 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호세 구역에 반입하게 됩니다. 어, 다른 보세 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 세관장에게 장치 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 수,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어, 구분을 크게 이제 그 신고 시기, 신고 대상 제한, 신고 세관, 검사 대상 통보 시기, 검사 생명 물품 신고 수리 시기, 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 수리 시기로 나누어서. 어,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항전 신고는 어, 선박 출항전 또는 항공기 출항전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어, 신고 대상 제한에 대해서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물품의 경우에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또, 컨테이너 화물은 FCL인 경우에 한해서 신고 대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입항 예정지 세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 검사 대상 통보 시기는 출항 후, 또, 그,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적합 목록 제출 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검사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항 전 신고는, 어, 선박이나 항공기 출항 후 입항 보고 전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어, 컨테이너 화물 FCL인 경우에 한해서 신고 대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신고 세관은 입항 예정지 세관이 되겠고요. 어, 검사 대상 통보 시기는 수입 신고일, 검사 생량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적합 목록 제출,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검사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입항 후 당의 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에 신고하게 되고요. 신고 대상 제한은 없습니다. 신고 세관은 입항지 또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이 되겠고요. 검사 대상 통보시기는 수입신고일, 검사 생략물품을 신고 수리시기는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 수리시기는 검사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신고 시기는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가 되겠고요. 신고 대상 제한은 없습니다. 신고 세관은 보세구역 관할 세관. 검사 대상 통보 시기는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수입 신고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는 검사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 인도 지지서 수령 및 화물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수화인은 어,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선화증권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 인도지서를 수령하여 다시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빈 컨테이너의 반송에 대해서 알아보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 c d 에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입 화물의 운송 시 처리 주체별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화주는 LC 개설, 선적 서류 입수, 부두 하선 요청, 보세 운송 신고, 수입 통관, 화물 인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선사는 선박 입항 업무, 어, 선적 서류 접수, 적화 목록 제출, 하선 신고서 제출, 화물 양육, 화물 인도,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운송 주선인은 선적 통지, 도착 통지, 어, 혼재 적화 목록 작성 및 선사 제출, 선적 서류 집수, 화물 인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다음 화역회사는적화 목록 접수, 하선 신고서 접수, 어, 화물 반입 및 장치, 어, 수입 통관, 화물 반출, 내륙 수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터미널에서는 본선 입항 계획, 본선 양하계 게이트 반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그 수입화물 처리 절차를 그림으로 보시면요. 그, 선박회사를, 출발지 선박회사에서 선적 통지를 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어, 두 가지 관리로 수하인에게 화물 도착 통지를 하게 되면, 수하인은 화물 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선박회사에서는 이제, 그, 보색과 세관으로, 세관 보색과로 보내고, 화물 배정 신고를 하고, 어, 이러한 감시가로 신고 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 다시 양육 목록 배정 통지 하역 절차를 하게 되고요.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로 이것을 이제 통지를 하고, 어, 부두의 하역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수화인은 다시 이제 이 수입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을 받으면은 화물 인도해 주라는 절차를 받게 되고요. 어, 이 보색깔을 통해서 도로 운송을 하게 되면은 ODC와 c f s 를 통해서 보색 운송을 해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어, 다시 또 입고 통관 출고 도로 운송을 통해서 수화인에게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세 관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수화인의 업무를 보면요, 수입 화물의 청약 접수를 하게 되고 거래 은행에 수입 승인서, 양도 담보 계약서 및 보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어,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에 전달하게 되는데, 일본 등 근거리 화물은 선적서류를 나중에 도착 후에 하게 되고요. 제출하게 되고, 원거리 화물은 선적서류를 먼저 어 제출하고 도착하게 됩니다. 수입 통관과 물품 인출을 위해서 수화인이 해당 내륙 운송업체에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수입 승인서, 세관용 수입 승인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요. 내륙 운송업체는 관세사 등을 통해서 수입 통관을 대행하고 CY 등에서 물품을 인출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조의 입장에서는 수입국 선사가 수출국 선사로부터 선적 서류, 선적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적하, 선적 목록, 선화증권 목록, 선박 수량보고서 등을 텔렉스 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선화증권 사본, 적화 목록, 위험화물 목록, 어, 식물화물 목록, 최종 본, 본선 적부도, 컨테이너 적부도, 컨테이너 번호 목록 등을 접수하여 화주 및 CYCFS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 세관의 적합 목록을 신고하게 되고 다 어, 수입화물 배정 목록 작성, 목,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수입국 선사는 보세 운송, ODCY 특허보세구역, 자가장치 CFS 등의 인도 형태별로 수입화물 배정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을 확인하게 됩니다. 운송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송관련 부서에 전달하면서 직반출 컨테이너, 벌크 특수 컨테이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TOC의 반출계를 제시치하여 해당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하며 이때 일정한 무료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컨테이너 장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반출 컨테이너 화물을 ODC와의 반출 반입시키며 1일 CY 반입 컨테이너 및 화주별 컨테이너 화주, 어, 화물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1일 컨테이너 화물 인도 계획을 수립하고 CY 내 컨테이너 채화 현황을 체크하고요. 화주의 요청으로 해당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하며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주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서류 송부서, 어, 혼재선화증권 사본, 통합선화증권 원본 및 사본,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컨테이너 내 적부도, 적화 목록 및 정산서 등의 선적 서류를 다음 순서로 입수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화주에게 화물 도착 통지를 하고 배정 적화 목록을 작성해서 선사에 제출하며 수입 신고 및 통관, 화물 양육 입고 운송, 화물 인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내륙 운송업체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배정적합 목록의 접수 또는 작성이 이루어지면 화물의 반입 및 장치, 수입통관, 화물 반출, 화물 인출의 순으로 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때 이제 FCL 화물의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보호세 운송으로 내륙 직반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장물품 보호세, 아, 부두보호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어, 운송과 또 터미널 통관 후 내륙 직반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내장물품 부두통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 다음은 터미널 양육 보세운송 및다소장치 허가, 철도 이용 보세운송, 부산진역 경유 의왕 ICD 도착, 열차 하차, 일시장치, 트럭 상차, 화주운전 도착, 수입통관,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빈 컨테이너 반환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경로로는 터미널 양육, 게이트 반출, ODCY 반입, 장치, 수입통관, 화주의 화물 반출, 화주 문전 운송 이러한순도 있고요. 다른 경로는 터미널 양육, 게이트 반출, ODCY 반입, 보세 운송 및 타소장치 허가, 도로 보세 운송, 화주 문전 수입통관, 내장물품 인출, 빈 컨테이너 반환 이런 순서도 있습니다. 다음은 LCL 화물의 각종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TOC 통관의 경우에는, 어, 터미널 그 양육, 셔틀 운송, CFS 입고, 반입 신고, 수입 통관 및 수입 면장 발행, 화주별 또는 선하증권별 컨테이너 내장 물품 인출, 필요시 검수, 검량, 감정, 화주 반출, 이러한 절차가 있고요. ODCY CFS 통관의 경우에는, 터미널 양육, 게이트 반출, 셔틀 운송, ODCY 반입, 게이트 기록부 작성, CFS 반입, 수입통관및 수입면장 발행,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검수검량 감정, 화주의 화물 반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전기내륙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기선사의 경우 서울, 부산간 도로운송을 매일 정기적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과 부산에서 출발한 차량이 추풍령에서 만나 컨테이너만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ODCY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DCY의 처리 절차를 보면 본선 양육 창고 배정, ODCY 반입, 어, 반입 확인, 수입신고 및통관 수입면허 확인, 선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화물인도지시서와 수입면장 확인, 화주에게 보관료와 작업료 청구, 화물출고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ODCY CFS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하역회사는 배정적화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 양육 예정 컨테이너 화물의 보호세 운송 여부, 일반 창고 입고 여부 등을 확인받아서 이를 토대로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선박이 입항하면 하역회사는 수입 화물 송장과 선사로부터 받은 인바운드 컨테이너 넘버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선사와 세관 운과 함께 어, 서류상의 화물과 실제 도착 화물의 일치를 확인한 뒤에 협정서를 작성해서 날인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ODCY로 이송하고 CY 게이트는 서류상의 컨테이너 본인 번호와 타임이 실제 것과 동일한지를 체크한 후에 게이트 기록부를 작성하고 어, CY에 장치되면 세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CFS 담당자는 이미 작성된 배정적합 목록을 통해서 어, 화물 및 작업사항을 어, 확인하며 CFS 창고로 컨테이너를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 CFS 입고가 완료되면 입고 확인서 작성 후에 세관 통지 및 반입계를 작성하고 컨테이너의 봉인을 제거한 후 어, 배정적합 목록에 기재된 선화증권 번호를 확인한 후에 화물을 인출하게 됩니다. 빈 컨테이너는 CFS에서 CY로 인도하게 되고 CY 담당자는 컨테이너 기기의 이상용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화주는 화물 인도 지지서를 선사로부터 받아서 수입 면정과 함께 CFS에 제출하고 화물 보관료, 화역료 입출고료 및 화재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 화물 반출 허가서를 발행받아서 화물을 반출하게 됩니다. 다음 수입 화물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화물 처리에는 수입 통관, 수입 물품 하선 작업 신고, 수입 물품 보세 운송 도착 보고, 다음, 보세 양육 작업 일지작성 및 협정, 수입 컨테이너 목록 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수입 물품의 하선 작업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인바운드 리스트를 접수하고 관할지 세관에서 신고 및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다음, 양육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어,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본성검수 관할지 세관 의 협의가 있고요. 어, 협정을 작성하면 수입 컨테이너 목록 어, 신고서를 작성해서 반입 CY에 송부를 하면 관할지 세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산 입력을 하게 되고요. 반입 CY에서는 수입물품 보수 운송 성도착통보를 하게 되고 운전기사가 이것을 보내면 관할지 세관과 이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크게 이루어지게 는데요지 되고요. 다음 수입 FCL 화물과 LCL 화물의 통관 및 수입운송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FCL 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어 수입 화물의 경우에도 약 90%가 FCL 화물인데 이러한 FCL 화물이 부두에서 양육되어 수입업자의 창고 또는 공장까지 도착되는 과정은 어 이러한 그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보세운송을 통한 도착지 통관의 경우, 두번째, 부두, 부두의 보세장치장에서 통관하여 일반운송되는 양아지 통관의 경우, 세번째, 선박도착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한 선상통관,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입 FCL 화물의 이동경로는 이렇게 이제 다섯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는요 첫째, 부두에서 보세운송으로 부두직반출하는 경우, 이것을 컨테이너 내장 물품의 부두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두 통관 후 부두 직반출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컨테이너 내장 물품의 부두 통관이라고 합니다. 어, 세 번째는 부두 양하, 보세 운송, 타소장치 허가, 철도 이용 보세 운송, 부산 진역 경유, 의왕 ICD, 화물차 하차, 일시장치, 트럭 상차, 어, 화주 운전 도착, 수입 통관, 컨테이너 내장 물품 인출, 공 컨테이너 반환, 이런 순서가 있고요 어, 다음은, 부두 양하 게이트 반출, ODCY 반입, 장치, 수입 통관, 화주, 화물 반출, 화주 운전 수송의 순서. 다음은, 부두 양하 게이트 반출, ODCY 반입, 보세 운송, 타소 장치 허가, 도로 보세 운송, 화주 운전 수입 통관, 컨테이너 내장 물품 인출, 공 컨테이너 반환, 이런 이제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LCL 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예, 수입 화물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LCL 화물은 반드시 양하지 통관을 거쳐서 일반 화물 상태로 화주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입 LCL 화물의 이동 경로는 어, 첫째 부두통관의 경우와 두 번째 ODC와의 통관의 경우로 나눠볼수 있는데요. 부두통관은 컨테이너 양화, 분해 이송, CFS 입고, 반입 신고, 수입통관, 화주별 또는 어, 컨테이너, 선화증권별 컨테이너 내장 물품 인출, 필요시 검수 검량감정 화주의 화물 반출로 이루어집니다. 또, o d c 의 통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양하, 터미널 게이트 반출, 셔틀 운송, o d c 의 반입, 게이트 로그 작성, CFS 반입, 수입 통관, 컨테이너 내장 물품 인출, 필요시 검수 검량 강정, 화주의 화물 반출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요율과 내륙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률 특혜 제공 방식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요이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도 역시 전기선 운송 운임 요율에 적용되는 것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이제 특화된 요율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 최저 이용 요율, 그다음 어 최대 이용 요율, 품목별 무차별 운임 요율, 또 상자당 운임률, 기간 물량 운임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어, 최저 컨테이너 최저 이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에, 먼저 그, 음, 부적분 운임과 최저상자 운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최저 이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는 경우는 운송이은 컨테이너당 중량이 에, 용적으로 최소량을 을 정하거나 총 적재 능력의 일정 비율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운송인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운송인 즉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션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는 최저 이동 요율보다 낮은 운임으로 합의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 중에 먼저 부족분 운임, 쇼트 폴 브레이트는 중량 혹은 용적을 기준으로 최소 이용치 즉 미니멈 어, 유틸라이제이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그 차이만큼 부족분 운임 즉 쇼트 폴 프레이트가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부족분 운임의 부과 기준은 컨테이너 내장 화물의 운임 중에서 가장 높은 운임이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 상자 운임률즉 맥시멈 박스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TU당 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tu, TU라고 하는데요. TU당 평균 운임으로 부과해야 할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음 서차지라는 부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최저 상자 운임률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 최대 이용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물을 아주 조밀하게 적재해서 컨테이너 적재 능력보다 화물 용적이 많아질 경우에 적용하는 요일 방식이 최대 이용 요일입니다. 이단 내장 화물이 단일 품목에 단일 요일이 적용되었다면 동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컨테이너 내부 용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이 내장 화물이 단일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요일이 높은 품목 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 용적에 의하여 요일이 부과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무차별 운임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요율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는데요. 비동맹선사 즉 해운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선사에서 많이 이용되기는 하는데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대한 요율과 생수에 대한 요율을 그 화합물의 운임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달리 정하기로 하는 이런 것을 품목별 무차별 운임율이라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자당 운임, 상자당 박스로이트 즉 상자당 운임율인데요. 이 비동맹선사 즉 그, 그 해운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선사에서 이용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맹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임 부가 단위가 톤 기준에서 박스 단위, 즉 박스레이트로 변경되어서 부과되는 요율 방식입니다. 이 화주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운송원가에 근간요율 부가 방식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는 해운동맹에서도 이요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간 물량별 운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정기간과 물량을 기준으로 화주에게 유리한 운임률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일정품목에 한정하거나 품목별 무차별 운임률즉 FAK를 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화물량의 기준은 f t u 나 지불된 운임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대화주 우대계약인데요. 화주는 일정한 대규모 컨테이너 화물을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직접 또는 화주협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고 해운동맹 또는 선사는 저렴한 운임율 뿐만 아니라 일정한 선복, 운송기간 등의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대량 화물을 그 제공하게 되는 화주의 경우에는 좀 낮은 운임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반면 어,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운임과 일정한 선복을 그 항상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요. 운송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 화물을 우선해서 운송해주기로 약속하는 이러한 계약을 대화주, 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화주에 대해서 우대하는 계약이다 해서 대화주 우대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간 불량별운임률과 대화주 우대 계약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우선 운임률에 있어서 기간 물량별 운임율은 FMC에 제출된 타입으로 공표를 하게 되고, 동일한 화주에게 동일한 운임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독자 행동권의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 위반 시에는 그 행정벌칙의 벌금의 규제 대상이고, 해운법상 운임고시제도의 그 어떤 규제의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화주 우대계약의 경우에는 운임율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MC의 탈입표에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만, 이제, 대화주 우대계약의 필수 조건은 운임율표의 형식으로 FMC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해야 됩니다. 어, 다음은, 이제, 독자행동권 행사는, 행사 제한이 가능하고요. 이그 법원 판결의 경우가 아니고는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이게 타리프에 포함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계약에 의한 운임률로 행정법규의 운임 보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로얄티 계약과 대화주 우대 계약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로얄티 계약은 화주의 전체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어, 해운 동맹이 서비스하는 모든 장소와 항구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다음 요금 인상 시까지로 한정하게 되고, 어, 전반적인 화물 모두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화주 우대 계약은 최소 화물량을 합의하게 되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고 합의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계약에 정한 특정 사항을 충족하는 화물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내륙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률 특혜 제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러한 것은 운송 문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선사가 모든 항구에 다 기항하지 않고 큰 항구에만 기항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화물은 내륙 운송이나 철도 운송을 통해서 이큰 항구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적 화물량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이, 다른 지역의 항만으로 화물이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물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수단으로서 이제 항만 평준화 제도나 항만 추가 운임 총 그리드 제도 등이 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륙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임율 특혜 제공이라고 합니다. 먼저 항만 평준화 제도는 어, 제일의 화물 선 시절에 스페인의 발렌치아, 렌칸터, 알리, 알리칸테나, 카르타제나에서 미국 동해, 동부 해안으로 베크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을 해왔는데요 컨테이너 전기 운송이 시작되면서 발렌치아를 주기양주로 하고 알리칸테나, 카르타제나 근처의 화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륙으로 이제 운송해서 그 음, 발렌치아로 오는 경우에 알리칸테 또는 카르타제나의 운임만 부과하고 발렌치아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이러한 것을 항만 평준화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항만 추가 운임 제도는 북대서양에서 컨테이너선이 출발할 때 해운동맹이 피더선을 사용하는 해야 보르도만의 기항을 중단하고 편리한 르아부르를주 기항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보르도만 지역의 화물에 대해서 르아부로항까지 정규철도 운임보다 저렴한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총 그리드 제도는 내륙 지역을 여러 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소규모 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요 항까지 내륙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때 선사가 임의로 선적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륙에 운송하는 운임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절차와 그 컨테이너 운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오늘 공부한 것을 좀더 이렇게 보완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첫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 업무 절차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두번째 컨테이너 화물 운임 중에서 최저 이용 요율에 대해서 어, 비교 설명해 봅시다 다음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의 종류를 설명해 봅시다 다음은 내로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률 특혜 제공 방식을 비교해서 어, 설명해 보고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혜 제도에 대해서도 토론,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